요정을 떠난 여정 오마이갓 oh 에비바리 여기도 미용실! 저기도 세상, 미용실 온세상! 미용실세상! 그중에서 제일이라는 미용실이 있다는데! 네? 저기 학생! 네? 여기 근처에 머리를 잘한다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딘지 알수 있을까요? 어? 여기! 저기... 이디어라고 있는데, 우리 관장님이랑 우리 엄마 아빠도 다니는 곳이에요, 저기. 아, 그래요? 아, 엄청 잘해요. 태권도, 아, 태권도 아, 배우시나봐요? 네. 품새를 보여줘. 너희의 품새를 보여줘.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우기 말씀 좀여줄게요 혹시 EDL 에어 EDL 에어 2층이야 2층 이빨 할때 이, 이사행시를지어보자면 이빨 할때 이, 디질래 할때 D 엘 모어 할때 L 이빨을 디질라게 엘모 하는 거야 모르면은 안돼 2층이야 EDL 에어가 2층 눌러 PD 한번 눌러 2층 헤매지 말고 고마 나도 가는 길이야 2층입니다 깔끔 모던 섹시 뷰티 큐티 앙 깨물어주고 싶은 디자인 몸이 편안한 샴푸 시. 내집 같은 편안함 좀 쉬기 좋은 나무 먼지 한털 없는 실내 공간, 엄청 잘 보이는 시계, 잘생긴 원장님. 머리 무슨 색으로 할까요 아, 이디엘에요요. 이디엘에 오고 나서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오십견도 좋아졌어요. 추천해요. 아니 머리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아, 이디얼이에요. 허리도 나아지고. 아 EDL 해요. 제가 자주 가죠. 안녕하세요. 어떤 이유로 EDL 헤어를 선택하셨나요? EDL 해요. 아 여기 원장님이랑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고. 여기 와가지고 탈모랑 근손실이 싹 없어졌어요. 네. 이거 봐, 힘도 좋아졌어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 감사합니다. 무릉도원이네요. 무릉도원이에요. 친구 미용실 도와주기 대결전 성공 대놓고